불, 루, 길 생태계를 혼란시키는 외래종으로 피라미드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동물 한마디로 유, 해, 동, 물렛끼 오늘 박살낸다 와 진짜 이게 수가 말도 안 된다 지금 몇통말더 걷어야 되나요? 이게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유해동물 내게 될점 뒤에 박살내려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11시 40분인데 지금 도착시간이 대충 5시 반 그러면 6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생해서라도 유해동물 아주 그냥 박살내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레츠 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기 개빡세긴 하다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쪽 저수지에 완전 블루길 아주 득실득실하다고 하거든요 오늘 수백마리를 한번 퇴치해볼 건데 오늘의 특별 게스트분 계십니다 자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쭈짜락 신나 <웃음> 아, 진짜. 긴장하지 마세요. 아, 긴장하지 마세요. 사람 환장은 내가 다시 다시. 안녕하십니까? 초짜낚시입니다 아자 여러분 오늘 초짜낚시님이랑 같이 한번 블루길 퇴치 해볼건데 초짜낚시님 영상 보시면은 블루길 퇴치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몇마리 잡으셨죠? 말도 못해요 그냥 8톤 잡은거 같아요 <웃음>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그냥 꿈에서 나와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잡고들 <웃음> 잡고아 <잡을 것 같아. 웃음> 근데 여기 배낭 깜찍한거 어. 배고있는데 뭐죠? 이게 낚시로 잡은 장어 집을 댄거예요 어 장어집이요? 네, 겁나게 멀리서 오셔갖고 어, 일단 하나씩 먹고 <웃음> 아 이거 죽이네 키가 185쯤 되신거로요 아, 아래다가요 통나무 하나 됐습니다 <웃음> 저희가 블루기를 총발을 거어가지고 퇴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갈까요?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스코. 레스 <웃음> 이 배를 타고 이제 나가서 블루기를 잡아볼 건데 선장님 혹시 이 배에서 빠져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희도 오늘 안 빠지겠죠? 모르죠 그건 참... 95년도에 제대하셨다고요? 아 형님 말씀 편하게 해주시죠 선생님 아좀말 놓을게요 내가 <웃음> 좀만 잠깐 입질가서 우리 아들내미 아니요아버지라 모르겠습니다 <웃음> 아버지 자 여러분 탑승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올라타서 설치해뒀던 통발에 물르기 걷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냥 주을 자꾸 끄집어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막 주시하고 끝내 기 잡아땡기면 됩니다 아이 줄을 아, 아. 끄집어 당어서 뒤로 막두다리게 해야 돼요 배 뒤로 빠고 배가 왜 그래 이거 잘못됐다 뭔가? <웃음> 뭐 잘못했어요? 끈이 아래로 가냐 <웃음> 어차피 아버지가 해주실 거니까 아... 그문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일단 손 덜덜 떨고 있네 <웃음> 왜, 왜, 왜떴어요어저 막걸리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 좀... <웃음> 야, 이거 벌써... 오, 아, 지금 벌써 물고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킹보너아니아 아, 이거 적은 거예요? <웃음> 이야... 저 붕어예요? 붕어예요! <웃음> 여러분, 한 달에서 지금 한 20마리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웃음> 아, 아이씨 아이씨 펀칫끼야 자 그럼 보시면은 이게 블루길입니다 블루길 손바닥 한 반만 하고요 지금 큰 사이즈들은 한 손바닥만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잉어 아니죠? 네참붕어참요참 참분. 이것이 평생 볼까 멀까한 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으세요 이런 거 구경도 하고 와 진짜 크다 와 냄새가 개쩌네요 근데 네? <웃음> 어, 찌린 애가 미쳐버리겠는데요? 어, 아, 자 빠사리 자 이런 것들은 당생아 어, 그렇죠 <웃음> <웃음> 아버지 드실 거죠? 딴안 먹어. <웃음> 방장을라 있는 다시 들어갈게요. 다들 쫄기네, 진짜 안 뒤집어져. 배가 <웃음> 뒤집어주면 내가 얘기해줄게. 그때 이미 늦었잖아요, 아버지. 나한 <웃음> <난> 모르고.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는 블루게일 양식장이 아닙니다. 일반 그냥 저수지예요. 코리안 러수지. 양식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통발. 와. 우 와. 베스어이고 우와, 여러분 베스 우와, 우와. 여기는 베스 블루길이 엄청 많군요. 알도모디, 이거 죽었습니다. 언제 이것도 시말란 낭랑 그냥 잡아 잡아도 끝이 없지. 아, 잉어. 이거는 방생입니다. 아, 이거 방생. 어. 버려버려. 잉어예요, 잉어 방생. 버려 버려. 잉어예요, 잉어. 잉어 새끼, 잉어. 나또 버려 버려. 잉어 <웃음> 새끼, 잉어 새끼, 자깐 여러분, 이 메기래기, 아우 맛있겠다, 버려 버려. 자 여러분, 이 배스 아, 한번 볼게요. 우와, 야, 이거 한4자 되죠? 오 오. 네, 오, 가만 있어 뵐게요. 오! 오 펀치할게요 배스요? 배스 최고 큰거몇 자까지 보셨어요? 얘기하 <웃음> <손 들고 오자. 웃음> 최고 큰거삼자 보셨답니다 3자 이오지 <웃음> <미쳐도 지우지> 마! <웃음> <웃음> 와... 이거 냄새가... 와 <웃음> 냄새가 어느 정도예요 차라리 제똥냄새 맞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웃음> 어차피 일단 먹어야 돼 이걸요? 네 <웃음> 이, 이걸요? <웃음> 그거 먹어야죠 쫓아나신 <웃음> 영상 보니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혹시 약간 취향이 좀 그쪽이신지 아 일단 먹고 생각합시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그만하고 싶어요 감물찍이 있네 오감물찍이다 와 여러분 이거 양 나온 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벌써 지금 다락이 거의 다 차는데요 와 여러분 가물치두 마리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 4자 반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한 5자 되는 거 같고 쓰레기지 침데레아 <웃음> 쓰레기지가 침대레라고요한 메타급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한 70은 넘어요 자 70부터 인정 이거 베스도 있고 얘네가 그냥 세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 에 장어랑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퇴치하는 게목적이니요 아, 장어 있던 소리 하지 말고 <웃음> 장, 장어 없습니다 여기 장어 없고 블루게 베스가 득실한 저수지입니다 대신에 <목소리> 맡왜 <목소리> 계속 막고 싶어 <싶어겠네>. 근데 <웃음> 제가 약간 냄새 패티시거든요 지금 한 100마리 될것 같죠? 지금 한 200마리 정도 이런 이... 것들은 이제 방생 끓이 던지면서 멘탈만천주세요리발레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 이가물치는 오늘 옆집 주실 건가요? 찻집이요이 옆에, 옆에 커피숍이 아, 있어요 아, 그럼 방생 하도록 <웃음> 여기 밑에 물이 차기 시작했네요 옆에 이제 이따가 교대로 물퍼야돼방금 여러분 <웃음> 이제 세 번째 통 말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풀면 되죠? 네 대기 아버지 자 여기에는 또 얼마나 많을지 와 벌써 여러분 엄청 퍼다퍼다 거립니다 우와 와 미치겠다 얼굴에 다 쳐버렸습니다 리발 아, 우와, 우와. 왜왜왜왜 잠은 없어? 여러분들 여긴잠 없어요. 이? 혹시 처음 보실까봐 했던 리액션이에요. <웃음> 아까 거기 뭐가 돼? 안녕 안녕. 안녕 죄송합니다 아지 놓치면 좌짜린거죠 저거 놓치면 통말 못찾는거죠? 오지게 영문는거죠 <목소리> <목소리> 이미 욕을 살짝 하시더라고요 지읏 살짝 나오시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수가 말도 안된다 지금 몇통발더 걷어야 되나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만할게요 500마리요 지금? <목소리> 이 정도면 500마리라 그럼 아안적겠다 불안을 연락에 까 데야 돼 <목소리> 맥이 방생하신건가요? 이만한 사이즈 맥이는 예, 병원에. 야이리 말로 와 봐. <웃음> 빨리 가라 미발레기. 이게 중간 중간 보면 약간 요런 애들 있잖아요. 얘는 그냥 죽어 써온 거죠. 야, 죽어 써. 그죠. 블루길 젓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젓갈에 쓰시는 거죠? 이건 너무 젓갈에도 못 당. <웃음> <웃음> 제 아버지가 그서 젓갈에서 럭 같은 냄새 난다고. 그래서 럭갈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그래, 젓 같은 걸 보면 젓 같다고 해. 야 <웃음> 여러분 이게 네. 줄에 네. 낚시 바늘이 걸려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어쩌지자 <웃음> <웃음> 여러분 다섯 번째 그물인데 이번에 여기 가득 찰것 같습니다. 오, 엄청 많은데요? 와. 여러분 방금 통발에서는 진짜 거의 다 그냥 블루기 베스만 딱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퇴치 몇번 하셨어요? 여섯 번은것 같아요. 오늘은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많은데 여섯 번째 통발이면 여섯 번째. 우와. 이 야. 근 일반 사람의 많 타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없지. 이렇게도 여기 있을 것 아니야? 아버지가 놔줘도 되죠? 버려보야 어, 버려부야지. 이 정도면 한 준성체 정도 되죠? 준성체도 안 돼. 한 중학생 정도 되나요? 그래도 고등학생 같은. <웃음> 아버지 유튜브 하세요 아 유튜브 안하고 뭐하세요 여기서 내가 코끼리한테 댓글로 영무가에 쓰겄어 <웃음> 고등학생 분께 욕을 드신 적 있으신가 봅니다 자, 여러분 저쪽에 카페가 있는데 이제 이웃이기 때문에 가물치 같은 거안 드시는 것들은 바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카페에서 가물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라 딜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제가 저번에 채니아빠님이랑 가물치 먹었었는데 그가물치 회가 진짜 탱탱하게 너무 맛있어요 와. 그러면 오늘 그 블루길 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Oh, 다시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자러분 이제 블루기를 요정도만 들고 가서 라상라상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걸 해주실 건가요? 헌터팡님이 지불놀리를한 네.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같이 신나게 라상라상 돌려먹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블루길 회를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요 헌터팡님께 블루길 회까지 대접 한번해드렸습니다그회 먹으면 그 디스토 디스토마요? 아 괜찮습니다. 일단 먹고 약 먹으면 돼요. <웃음> 오늘이 마지막 영장이될 수도 있습니다. <웃음> 이 블루길이 원래 식용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500몇 마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연구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것들이 번식 능력이 겁내 말도 안 되게 좋아갖고, 우리나라 생태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 바닥에 다 엎을까요? 와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별 작업을 할 겁니다. 방생할 물고기들을 다 방생해주고, 자, 이런 맥이 꺼져. 여러분 이거는 배스 새끼인데,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해요. 자, 붕어는 아버지 드실 건가요, 붕어? 찍지 말라니까 낚시꾼. <웃음> 이야. 와. 엄청 납니다, 여러분. 비린내 개나요, 진짜. 오빠가 어, 빠가 조심해야 돼. 찌고 있는 거 있잖니. 네. 찔리면은 네. 뒤져요, 그냥. <웃음> 여기요, 메기도 방생. 방생할 고기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어망 들은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또찾았다비발레끼 <웃음> 아, 진짜 찌린내가 엄청나네요. 바다다 지린 줄 알았어. 이게 바다고기는 그냥 비린내만 나는데 이거는 찌르네요. 제가 로즈 냄새 납니다. 아. 어. 아, 씨. 계속 맞고 싶네. 여러분 유튜브 저맥질은막 얼굴에 튀네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블루 1을 가라에다 채워보도록 할게요 <웃음> 아 엄청납니다 아 도생한게 장어좀 하나씩 먹이고 시키회님 아장어좀 남아있어요? 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블루길 중에 선별해가지고 몇 마리 먹을까요? 아, 20마리는 챙기요아 생각보다 많이 먹네요자 이제 아버지가 선별을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 블루길 많이 드셔보셨죠? 초단먹지배스가 <웃음> 맛있어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배스 보고 침흘린거 처음이에요. 아이고 배스 추베르. 블루길 선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블루길 선별사 아버지. 아 기분 좋겠네. <웃음> 자 이제 블루길 한번 씻고, 자 여러분 이제 이 블루길 처리를 하는 과정을 지금 한번 찍어볼게요. 조심해요. 아, 허리, 허리 나가요. 우와. 어. 오, 오저안 할래요. 야.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굼딩이 라상라상하네. <웃음> <웃음> 어디가 <어떻게> 깨끗해요, 아빠? <웃음> 있나 이 새끼야. <웃음> 자, 이제 이 블루기를 일정량이 찰 때까지 이 냉동고에 계속 이제 넣어서 얼려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이 조심하세요. 냉동고에 지금 잡아놨던 블루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자체에서 수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매를 할때 이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블루기들은 사료로 만들어가지고 양식자 같은 데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아! 여기 한가구은 50kg 이상. 50kg 이상. 거의 1톤 넘겠다. 야, 너 이름 뭐야? 상만희 친구할래? 꼬리, 꼬리 보세요. 어, 어 장난감 가네 형, 제가 그 집을 노래 안 해봐가지고 하시는 거좀 보여주셨으면 좋았는데. 흑정은이 말해. 어. 오늘을 위해서 아파트 분리수거장 있잖니. 쓰레기 어, 분니통두개 주셨어. <웃음> 이거 이거는요. 이것도 주셨어. <웃음> 저 블루길은요. <웃음> 블루길도 주셨. 자 여러분 이제 블루길 손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손질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껍다고 벗어질 때 약간 심쿵한 게 눈을 살짝 가려요. <웃음> 심쿵한 게아 가위로 해버리네요. 가세가 롯나 잘벗겨져오 <웃음> 진짜 기가 막히게 벗겨진다. 라삭라삭 한번 해주세요. 라삭라삭. 라삭. 근데 라삭이 옆바닥 꼬여갖고 아이고 죽겠다 <웃음> 물고기 내장 깔 때는 여기 아가미. 한번탁 깜. 오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끝이에요? 원래 내장 깔때 칼로 하고막 이렇게 막 찢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아이고 부대끼야 그걸하면 <웃음> 자 여러분께 손질 완료된 블루길 다섯 마리는포로 떠서 회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다 손질하는 애기들은 집을 놀이에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한번 구워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와 그거 죽었다고 이거는 이거, 이거 어디서 주으셨어요 쓰레기장. 호뜨는거 <웃음> 잠깐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네. 대급박 위에 있죠. 여기를 칼로 살짝만 찍어요. 어. 겁내기 시기하면은 대급박 이단 분리돼 버립니다. 껍치아파요 <웃음> 그리고 가는 길눈 덮어 줘요. 칼로 어 갖고 살살살살 살. 아 뼈를 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새끼고 통화권 이탈하냐. 잠깐만 다시. <웃음> <웃음> 통화권 이탈. <웃음> 아 느낌 이거 잘 됐다 그죠? 소가 <웃음> 겁내기 이상하게 뜨졌네요. 이 바지띠. 여러분 이거 저 갈게요. 이거 디스 만 걸릴 것 같거든요. 제 도전. 아 좋다 좋다. 미카.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다 올렸습니다. 아 그냥 바다 회가 되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블로이의 쥐불놀이용은 기... 이제 칼집 물대. 아 라사 라사. 자 이제 드디어 싹 끝났습니다. 여기서 갖다가 밖으로 다가갖고 불강통 맹그러서 구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스코. 여러분들 이제 강통으로 쥐불놀이 맹그러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라인 있잖니. 예. 이야. 아이 지브노래 구멍을 뚫는 이유가 뭐냐면 막 돌리면서 산소가 들어오면서 불을 지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뚫는 겁니다 맞습니까 형님? 습득력이 좋구만 <웃음> <이런 거. 웃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멍을 전부 다 뚫어버리면 은 철사로 이용을 해가지고 손잡이를 만드는 거죠 끝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아이 틀어주고 음, 롯나무어 내가 딱 돌릴 수 있는 각도 철사를 아, 라사. 라사 그리고 여기다 뚫듯 네. 다시 또 돌려 <웃음> <막아>. 어. <웃음> 브레이크 이거, 어떻게 잡아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자한 해보겠습니다 형님 아, 여쭈미 좋다 아니, 근데 그 회가 너무 말라가는데? <웃음> <웃음> 괜찮은 거죠? <웃음> 괜찮은요 이거 디스도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웃음> 근데, 근데 이 안에 그 장작 넣어야 되잖아요. 장작 그렇지. 어디 있어요? 장작은 일단 저기 도끼랑 있은 게, 에? 장작 패는 거. 패야 돼요? 아, 일단 뒤지게 패. <웃음> <웃음> 진짜 체험한 삶의 현장이네. 아, 이거 내가 한번 헐란게 똑같이 따라 오면 돼요. 쪼개 볼게요. 이야! 안쪼개 지는데요? <웃음> 아 형님 음. 나와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파이가 한 번에 쪼개면 뭐가 되는 거야? 자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버지 아버지 안 계시죠 지금? 아 당연해 이거 빨리, 빨리 숨겨 이거 빨리 숨겨요 아, <웃음> 근데 형님 그장작 여기 있네요 그냥 이걸로 할게 그냥 <웃음> 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기 도끼 도끼 이미 <웃음> 아버 제가 철물점에서 사올게요 도끼 근데 사실 이미 청테이프 한번 가만 놓셨던데한번 부러진 <웃음> 적이 있죠 제가 부러진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덴덤이 작어 <웃음> 장작을 넣고 파이어 이렇게 어느 정도 불이 붙으면 이거를 또 돌려가지고 화력을 키우는 거죠 롯데님 음, 꺼졌다 <웃음> 파이어 자불 붙었습니다 자 이걸 돌리면 돼요 돌려 돌려 돌려 돌려 형이 제가 돌리겠습니다 뭐강남스타일인데아또 <웃음> 살았다 와어 그렇게만 돌려도 돼요 아버지? 집을 놀이 몇년 차세요? 아버지 저띠고라고와 <웃음> 이야 여러분 이렇게 집을 놀이를 해가지고 불을 다 붙여놓고 이네 마리에는 요 불닭소스를 넣고 이네 마리에는 소금으로 절이실거죠 형님 살살 발로 어우. 형님 그만 바르세요. 저 매운 거못 먹어요. 아 그래요? 호일로 <웃음> 잘 싸버리고 조금 많이 주세요. 어우 짜게 먹게. 자, 이걸 들고 와서 여기다 양념 두 개. 잘불 가졌으니까 로나 돌릴게요. 저... 아버지 이거 몇분 돌려야 돼요? 천단요 <웃음> <웃음> 냄새가 시라메게 잡장 냄새밖에 안 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 여러분 오븐 돌렸는데 한번 확인해볼까요 하나만? 아 여기가 익었어 봐봐 우와 수급이. 우와 여러분 진짜 익었는데? 잘다 익은 거 같은데? 여기서 맛보기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츄베르 딱 익었습니다 사지도 않고 수분도 딱 적당했고 와 진짜 맛있는데? 형님 그, 그만 그 돌리고 와서 네. 이거 한번 다시 해보세요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츄베르 아하 이거 아까 맛있다고 했어? 네좀 좀만 더들릴게요 <웃음> 이게 불닭소스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 이게 불닭소스가 안에 안배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초 베르 와 맛있다 근데 조금만 더 짰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안에 소음국이거든요 아 뜨거 리바 짭 우와 와 이게 블루 기라니자살 통째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 베르 <웃음> 조금 <더. 웃음> 아니, 형님 <웃음> 소금이 무슨 덩어리가 진짜 맛있어요 빨리 드셔보세요 맛있어 아 어, 진짜 맛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는 소금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웃음> 나랑은 안 맞네 <웃음> 자, 소금구이 한번 더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건 진짜 소금 형님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애짜요 와 근데 너무 맛있다 아이 불닭소스가 반에까지 배고 있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찍어 먹을게요 자 이렇게 소스 묻어나죠 자 이거 바로 먹어 볼게요 Too bad 음 불닭소스 찍어 먹으니까 소금국가 훨씬 맛있어요 형님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블루길 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리석은 쓰레기장에서 주워 오신 거래요 요거는 <웃음> 앉아있 혼나는 거 <것> 같네 <웃음>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냥 맛있게 먹어 맛있어요? <웃음> 보통 초장 파신가요? 간장 파신가요? 나 와사비 파. 아 와사비 만 음, 아, 매운, 매운 맛을 못 맞아. 느껴. <웃음> 맛있어요? 블루길 회를 저는 먹어본다는 것 자체가 처음인데 아버지 블루길 회 드셔보셨어요? 저도 한번. <웃음> <웃음> 여러분요, 저는 간장 파거든요. 나 바로 먹을게요. 처음에를. 오, 장난이. 우 와, 질 수도 막 걸려도 돼.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게 불룩이라고 얘기 안 하면은 맨날 잡아먹는 단기예요 슈베르. <웃음> 와, 이앞뒤니 멋지게 먹었어. 멋지게 먹었어. 맞아야 <웃음> <웃음> 나요 자, 여러면 초장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그냥 일반 바다오기보다 탱탱해요. 그냥 좀 <웃음> 겁나서 초장 겁나 찍어요. <웃음> 초베르? 와 장난이지 와 진짜 맛있다 씹지도 않고 맛있다 근데 뭐 초장이 맛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렇 <웃음> 형님 나한 점만 드져 보세요 작은 거 아까 그불르기 잡을 때그찌림네 엄청 많잖아요 그게 기억 속에 굉장히 상쾌하게 바뀌었어요 진짜요? 그아 조금만 먹어봐 아 이형이 뭐큰거 먹어야지 응그 먹을래 어차 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어떠세요 형님? 맛있어 야 이거 제일 탱탱하거든요 이거 마지막으로 먹을게요 왜다 먹고 싶은데 그..병 걸리면 안되니까 쵸베르 <웃음> <웃음> 와너 맞으세요 혼자 구석에서 꼼지락꼼지락 먹었어요 뭐 <웃음> 아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만. 아 이거 좀 이기하고 먹으려다가 그냥 고구마인줄 알았네 순간 <웃음> 소금은 여러분 비주얼 괜찮습니다 제가 비주얼 괜찮아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고맙습니 그냥, 아... 그냥 드시게요 쵸베르? 그... <웃음> <웃음> 나랑은 안 맞아요. <웃음> 자, 이 소금고기를 와사비 여기 살짝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 바로 먹게요처음에를 음... <웃음> 매운맛을 못 느끼요. 와사비가 담궈버려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 헌터팡님이 겁내기 멀리 샀어요. 또 가는 길에 휴게소를 들릴 수가 없어요. 제가 헌터팡님께 선물 한걸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선물은 또 받는 사람이 까야 제맛이요. 가는 길에 겁내기 필요할 겁니다. <웃음> 남성용 중용 기저귀를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님 고생하셨습니다 촬영하시느라 아유. 그나저나 갈때 장어집 있잖요많이나아지만은이야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좀더다밤파이 아유, <웃음> 아유 들어가세요 형님 헌트파이예요자 <웃음> 그럼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요 장어집도 한번 추배를 해주고 가야죠 아우 벌써 힘난다 <웃음> 아이고 형님 잘 도착했습니다 네. 아유, 예 예? 형님 영상이요? 어떤 영상이요? 블루글 영상이요? 아예 예, 예, 한번 볼게요 예 블루글 영상? 그래나 이거 면은약제가 뭐 있습니다 먹기 딱 좋다 리발렛! <목소리>